그 다음에 오늘 주맨 7카 2800억 강화 갑니다. 주맨 7카요? 어, 근데 그건 좀 너무 위험한데. 솔직히 위험하지만은 또... 한번 가봅시다. 어, 되면 뵙겠옵니다 오케이, 오늘은 과연 제 열혈 팬이 생길지? 아니면은, 그대로, 어,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어, 자, 가보자, 오늘 진짜로 한번 달려가보자. 오늘 진짜 주맨 붙으면 오늘 진짜 대박이다. 주맨 스트라이크로서 진짜 중요한 선수인거 압니다. 어, 주맨. 오늘 이 6카. 이거를 오늘 7카로. 그리 남은 금액은 재물로 해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강화 재료이신 것 같은데. 재물 터뜨리고 갑시다. 재물 어떤 건가요? 위에 건가요? 위에 게 재물이야? 재물 어떤 거예요? 일단, 이게 전부 다 강화재료 아니야. 이게 전부 다 강화재료죠? 이게 전부 다 강화재료고, 요거 두 개가 지면 재물이잖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한번 오늘도 가보입시다, 그러면은. 자, 다시 한번 더. 저 거는 다 터뜨렸지만, 이분 꺼는한번 붙여봅시다. 진지하게. 자, 이런 거. 바로 그냥 시원하게 터뜨려버려. 그렇지. 어, 일복 좋은데? 어, 일복은 가야 되는데? 갑시다. 1복은 무조건 가야 돼. 내가 저거 다른 건 몰라도, 1복은 가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저는 터뜨렸지만 요거는 다 5%란 말이지 요거는 가야돼 아니 1복이 6카짜리가 1복이 나왔어요 3, 3강이나 2강짜리가 나오는게 6칸데 1복이 나왔어 자 그렇단 얘기는 요건 6카지만 붙는다 5카짜리였어요? 오케이 그럼 다시 Wait a minute 다시 자 다시 다시 다시 107짜리 5카짜리가 그랬으면 다시 가야 돼. 너무 빨랐어 인정해 어. 너무 빨리 가는 것도 안좋기 때문에 어. 이거 그냥 시원하게 터뜨려 버릴게요 요거는 어. 아 이복이잖아 근데 아니 이렇게 되니까 이복이잖아요 지금 오케이 그러면 하나 더 사자 어. 5카짜리 가화사서 할게요 어, 5카짜리 주맨 같은 경우는 친구 지동원은 너무 비싸고, 홍철. 홍철 5카짜리 좀몇개 사서 터뜨려버릴게요. 6카짜리 너무 비싸. 어. 6카 이런 건 너무 비싸. 음, 너무 비싸죠? 안 돼, 안 돼. 옥카짜리 요런것들 다 터뜨릴게요 그냥 어, 옥카짜리는 먼저 터뜨리고 그 다음에 가는게 맞는것같아 자 이런거 그냥 빨리빨리 터뜨려 버리고 아! 3복! 봐봐 이러니까 이게 안된다니까 보세요 지금 하나도 안터지 아까 1복때 갔었어야 했어 봐봐 이 삼복이 말이 안돼 빨리 터뜨려 그냥 아 삼복 봐봐 아까전에 1복때 가스스 했다니까요 지금 삼복 나오잖아 계속 아차돌이 오카 사자 안되겠다 차돌이 오카 너무 비싼데 차돌이 오카 너무 비싸고 라이브 김태환이나 이런거 없나? 아 안되겠다 이승우 승우형을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데 어, 승우형 오카도 없어? 심지어? 왜 이렇게 오카가 없냐? 야, 어쩔 수 없겠다 3복을 다 터뜨릴게요 이런걸 4복짜리 이런거 그냥 아무거나 좀 터뜨려버리고 아니 4카가 지금 2복이야? 아니 이정도면 좀 너무한거 아니냐? 여기 4카짜리, 한번 더. 아, 이복? 아니, 아까 전에 진짜 1카 때 갔었어야 했어. 이거 이 정도면, 너무한 거 아니냐? 벤제마, 마지막으로 하고 갑니다. 라이어 벤제마. 자, 이거 두개 해주고, 오늘 갑니다. 진짜 야무지게 이거 두개까지만 터뜨리고 갑시다 진짜로 그게 맞는것같아 여러분 인정? 그게 맞잖아요 솔직히 114회 남았거든요 저거의 기적을 보여드릴게요 나이스 가자 자 시원하잖아 지금 갑시다 나 진짜 이제 지금인것같아 지금이야 자 지금입니다 여러분 자 원몰타임 다시 틀자 자 지금이야 자 이거는 메모장 갈게요 주맨 칠카도전 강화 갑니다 자 붙으면 2790억 거의 2800억이에요 그냥 붙으면 2800억 가봅시다 이건 진짜 내가 내가 봐도 자 이거 완벽하게 가릴게요 여러분 그거는 다 가려줘야 돼. 붙으면 2,800억입니다. 지금까지 이거 붙으면 진짜 역대급이야. 제 유튜브가 무조건이죠. 이건 진짜 대박입니다. 2,800억이에요. 이게 붙으면. 자, 진짜 이거는 붙으면은 정모형. 제발 오늘 열흘 팬이 생기게 해주세요. 제발. 솔직히 이거 붙으면 은 붙든 약속해요. 200개 쏘기로 오늘 열흘 팬 갑시다. 이거 붙이면은 200개 주시면은 딱 어차피 지금 이거 2800개니까 어... 붙이면 진짜 이거는 200개 갑시다 딴건 몰라도 어... 제가 지금 팬클럽 가입하라고 얘기 안할게요 어... 하지만 별풍선은 준비해놓으시면은 감사할 것 같고 먹티 안됩니다 어... 저 어저께도 먹튀를 당해서 먹티하시면 안돼요 아 어, 진짜 나 이거는 붙여준다라고 난 믿는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추천과 질찬 안 하신 분들 계시면 달라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한번 복좀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추천에 힘을 빌려서 한번 달려 가봅시다. 달라 추천 좀 올려주세요, 여러분. 달라 좀 가봅시다. 진짜 오늘 역대급 한번 역사를 써봅시다. 진짜로. 달라 추천 좀 부탁드리고. 올라가보자. 가보자. 달다 진짜 이거는. 와. 지금이다. 지금이야 눌렀습니다 진짜 이건 진짜 찐으로 눌렀습니다 아 진짜 찐이야 이거는 진짜 제발 붙어줘야돼 와 진짜 눌렀습니다 여러분 와 진짜 나내 인생에서 진짜 제일 와 제일 긴장되는 순간이야 제발 여러분 진짜 제발 한번만 붙어주자 제발 제발 저런 말 하지 마세요 무조건 붙습니다 진짜 아 와나 느낌 나 진짜 오늘 역대급으로 좋거든요 진짜 진심으로 여태까지 지금 재료 진짜 재물 비용만 어마어마하게 썼습니다 진심으로 와 제발 자 저가 3-2 하나면 열 들어갈게요 어 긴장된다. 가보자고 달려 보자고 진짜로 제발 지금까지 나 버닝도 망했고 형 솔직하게 나 호돈도 망했어 심지어 초심이 것도 내가 그냥 초심으로 돌아가 버렸고 아이디가 그렇기 때문에 형 이것만큼은 내가 붙여서 오늘 열혈팬 한 번만 만들어주자 제발 그럼 나 진짜 형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할게 형무형 제가 부탁할게요 자 쓰리 투! 원! 그냥 시원해 확 까버려! 오케이 맡겨주신 어... 시청자분 너무 감사하고요 어... 주맨 7칸은 확실하게 물이었어요 음, 아무리 봐도 주맨 7칸은 이게 말이 안됩니다. 어, 이건 너무 욕심이었어. 오케이.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음, 굿뜯뜨님 음, 오늘 저한테 맡겨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열흘을 잃었습니다. 어, 아... 저거 7칸은 솔직히 근데 그냥 었이었어 2700억 와... 정말 죄송합니다 어 진짜 굿뚜뚜님 오늘 맡겨주셨지만은 일어나서 제가 죄송합니다라는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오케이 죄송합니다 어 너무 죄송하고요 진짜로 아... 저거만큼은 진짜 그냥 진심으로 붙였어야 했는데 아 진짜 저는 힘을 썼지만은 아쉽게도 우리 정무형의 파워에는 제가 불복할수 밖에 없었습니다